참신한 플레이 한번 해보자. 참신한 플레이. 물! <웃음> 물! 오케이. 물입니다. 무려 수인트에 그게 담긴 물. 자, 와봐. 넌 절대 못하지. 넌 이건 절대 못할 거야. 왜냐하면 이건 물이기 때문이지. 아 나와봐라. 뭐하냐? <웃음> 야, 바로 끊어, 바로 끊어, 바로 끊어, 바로 끊어. 개꿀잼. 나와봐, 나와봐. 우쭈쭈. 물 끊어버려. 물 끊어버리자, 여기. 우쭈쭈. 우쭈쭈. 우쭈쭈. 저기 물내려 온다. 침가 저기 물내려 온다. 저기, 저기. 이쪽 말고, 이쪽. 아. 우쭈쭈. 하영구 쏴보자. 하영구, 하영구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왜 이렇게 텐션이 안 나와, 근데. 아, 진짜.